<웃음> 오늘은 밤에 찍어요. 음, 내일 아침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음, 밤에 찍어 놓고, 음, 저기, 막, 내일 저녁쯤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음, 오늘은 카드를 갖다가 이제 끊어놨어요. 어, 그냥, 마음 같아서는 묻지도 따지,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골로시오! 이러고 싶어요. <웃음> 근데 제목은 알려드려야겠죠? 음, 오늘의 제목은 그래요. 너도 나처럼 외롭니?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이제 제법 차, 어, 차요. 춥드라, 춥드라니, 응. 그러다 보니까, 어, 옆구리가 시린 사람들도 있겠다. 그래서 과거의그 사람도, 응. 누군지 모르, 모르겠지만, 뭐, 과거의그 사람 아니라도 지금 내 속속이는 그 새끼일 수도 있지. 암튼, 음. 응. 너도, 어, 나처럼 외롭니? 라는 주제로 오늘은 카드를 준비해 봤어요. 응. 자, 너의 마음을 보여줘. 어떻게 반편지식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믹스로 해볼까요? 내, 아니, 내. 아유, 몰라.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할래. 자, 카드 네 개. 어, 밤이라 다섯 개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섯 개 리딩 하는 건 힘들어. 오케이? 자, 네개 중에 아무거나, 음,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1번부터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너도 나처럼 외롭니? 그, 저기, 뭐, 주제는 그건데, 이거, 아, 여러분이 외로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웃음> 사, 왜 상대방이 외롭기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어, 너도 나처럼 외롭니? 일단 이 새끼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하네. 그쵸?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한국이 뭐, 불금. 음,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불금이겠지? 어, 진탕 마시고, 어, 새벽에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음. 음. 아니, 왜, 너도 나처럼 외롭운데왜 여러분이 왜 외로워? 어. 여러분이 외롭고 앉아있으면 어떻게해 응? 어? 아, 답답하네. 어. 답답하고. 음. 이, 뭐지? 어. 이, 나지지 않은 이 마음. 음, 이나아지 않는 이 마음. 깊어가는 뭐 한숨. 딱히 이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굉장히 막연해. 좋은 남자. 좋은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인데. 어. 저기 막 나한테 술 한잔 같이 하는 남자? 아니면 나한테 안부 불어주는 남자? 아, 실제로 술 한잔 마시고 안부 물어줘봐.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 그때 가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긴다니까. 음, 그래서 사람은 뭐, 어, 그, 저기, 막, 그, 바다는 메꿔도 사람의, 마, 사람의 욕심을 메꿀 수가 없다 그러잖아. 하나가 어, 충족이 되면 또 하나를 찾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그저 술 한잔 같이 기울여줄 남자만 있으면 될것 같죠. 음. 아니면, 안부 걸어줄 남자 것만 있으면 될것 같죠? 아니에요. 아, 여러분 진짜 외로우시구나. 어, 감정 널뛰는데? 음, 여러분의 감정 널뛰면 안 되지. 음, 만약에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자라면, 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분은 외로운 거 맞습니다. 어, 굉장히 외롭습니다. 음. 아, 어, 이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어, 내 방향성을 잃었다. 라고 나와. 아, 이거 뭐지? <웃음> 아, 이거, 이게, 오늘 제목가. 이거 굉장히 어긋나잖아. 이러면 안 되지. 어. 어, 어쩔 어땐 짜증 진짜 지대로 나고, 어 짜증이 나서 미칠 것 같다. 이거죠. 음... 짜증 어 짜증도 나고 각어 어쩔 때는 허파도 뒤비졌다. 어쩔 땐 짜증 났다. 어쩔 땐 외로웠다. 어. 머릿속이 복잡하다. 너무 너무 복잡하다. 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아. 한번 읽어 어 한번 어 읽어 봐. 계속. 어그 새끼가 외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면 어떡하지? 음. 군중들 속에 있어도, 어, 군중들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나, 나를 갖다가, 어, 어, 저기, 막, 멋있는 사람, 음, 저기, 막, 저, 당당한 사람, 어, 그 다음에, 그런 거지. 나를 갖다가 굉장히 사람들은 좋게 평가해요. 어, 어 저기, 막, 멋있고, 결단력이 막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건 남들이 보는 나의 외적인 무면이지 내 내면은 아니라는 거죠 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강하, 강하다는 강 거죠 어. 강하고 그런 포용력 있고 그렇게 본다는 거야 어. 경제관련 투철하고 어. 그렇게 보는데 나, 내 심정은 어때? 지금 내 마음은 어.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다 군중 속에 있어도 나는 뭐다? 어 너무너무 외롭다. 이걸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데 왜 음,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외롭다. 어, 내만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 이 지치고 외로운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너무 지치고 외롭다. 음, 너무 지치고 외롭고 음, 누군가가 나를 음,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그래서 어디 뭐 놀러 나가요? 어,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뭐이 지금 이 꿀꿀한 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 쏴 하고 나가는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쏴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음, 아, 그렇지만 답답하다. 어, 답답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구나. 어, 진짜 다 해본다. 진짜 다 해봐. 아, 어디 봐 어디 봐아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너무 외롭고 어, 감정이 어쩔 때는 진짜 그 심해 심해 심해 2,000m 심해 2,000m 어떻게 깜깜하지 그리고 수압되면 어떻게 가슴 답답하지 숨도 못쉴거 같지 어 그런 기분에 어 그런 기분 내서 살아 어, 사니까 어떻게 그 뭐지? 그 뭐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나어 나가도 놀고 응. 어, 별짓을 다 했다는 거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현실은 뭐다? 어, 다 귀찮다 이거지 다 귀찮다 어, 다 귀찮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어, 근데 그 새끼는 그 새끼는 뭐 하냐 이 새끼야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는 이 새끼하고 어, 이 새끼인지 그 새끼인지 저 새끼인지 모르겠어 어, 언제적 새끼인지 힘들어도 갈걸 그랬나 어, 어, 하고 후회도 해보고 어, 후회도 해본다는 거죠. 어. 아, 그때 내가 괜히 걷어찼나? 그때 괜히 끝냈나? 속상했어도 어, 대국 그냥 쥐고 갔어야 되는 건가? 그 생각도 한다는 거지. 음. 이 이거는 어, 그, 그냥 신락 같은 미련을 갖다가 계속 부여잡고 있다. 난 음.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 어쩌다가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올꼬? 자 어디 보자, 이 새끼야. 너도 나처럼 외롭니? 들었지? 지금 내 심정이 이래, 응? 그, 네니 심정을 한번 말해봐. 응? 내 이런 맘 너는 알기나 하니? 응? 응? 내가, 응. 내가 힘들어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다는 거, 네가 나내 속을 갖다가 그렇게 세기고 내 속을 갖다가 완전 후벼 파도, 난 너랑 가고 싶었어 이 새끼야. 어? 근데 너는 내 생각하냐 이 새끼야? 응?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만 바라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내내이어 어, 나랑 같이 응 어? 저기 울타리를 치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이 새끼야?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지. 아 드디어 이 새끼가 말을 입을 띄네. 야 카드를 이만큼 뽑았는데 그제서야 한 마디를 띄네. 아이고 진짜 성은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음 성은이 망극하네 진짜로. 이 새끼가 말하기를 그래요. 나도 갈등했다. 아,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음, 나도 나 나도 네가 보고 싶었고 나도 힘들었어. 음. 야 남자는 잠수 타면 안 돼? 남, 남자는 뭐 무새야? 남자는 뭐 눈물도 없어? 남자는 감정을 얘기하면 안 돼? 어 그런 어. 어, 감정 기복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이니? 나도 슬프면 눈물이 나고, 나도 찔리면 아파. 왜 너만 아플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하네.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음.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어. 너만 나한테 실망한 게 아니야.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너만 실망하고 너만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나도 아프고 나도 실망했어 이기집애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너만 머리가 복잡하냐. 나도 머리가 복잡했어. 오, 얘는... 우와, 바... 어 얘는 와 갑자기 방언 터져나오듯이 얘기를 하네요. 어. 나도 너만큼이나 행복하고 싶었어. 어. 너만큼이나 만큼 행복하고 싶었는데, 음, 아, 어,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힘들어도 같이 가고 싶었다고. 근데 왜넌 나한테 한 번도 참아주는 적이 없냐. 사사건건, 응. 어. 너와 내가, 어.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있, 있었냐 이거지. 너랑 나랑 의견의 일치를 볼 적이 있었냐. 넌 맨날 내가 못마땅하잖아. 어. 맨날 내게 뭐라 하잖아. 그러면서 뭘 외롭다고 그러냐. 어. 그러면서 뭘 외롭다고 그러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음. 이 사람도 외로웠대요. 음, 외로웠고. 음. 너만 실망한 거 아니래요. 너, 너는 너 네가 다 잘한 것 같지? 네가 얼마나 냉정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줄 알아? 네 말투 네가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시려. 뭐 남자는 가슴 안 시린 줄 알아? 음. 넌 맨날 내가 어, 무능력하다. 말끝마다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다. 니가 진짜 무능력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어. 난 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 정말 할 말을 잃어. 할 말을 잃어. 음. 그래, 내가 너보다, 어, 저기, 막, 경제적인 능력 없는 거 인정해. 어, 인정하고, 어, 그냥, 그 생각, 생각만 생각 앞서가지고 어, 제대로 사물을 갖다 못본거 인정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너한테 어 개무시를 받아야 될 거였냐라는 거죠. 음.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너한테 말을 막 하게 되고 내 감정대로 막 하게 되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 나 누구보다도 자상했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어. 응. 음. 그리고 너 어, 내가 어, 이런 어저막 싸우고 나면 항상 바깥으로 나갔잖아. 너 바,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처먹었잖아. 여러분 술 마셨어요? <웃음>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네. 어, 너거핏타면 어, 어, 싸우고 어, 싸우고 나서 어, 뛰쳐 나갔잖아. 어. 그띠쳐 나가면서도 계속 싸우면서 나갔던 것 같아. 응? 아, 너하고 말한 통에 아,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너하고 말한들이입입입입안 입, 입, 입, 입 닥쳐? 그러면서 이제 딱 나가는 거야. 어디 가? 그러면 네가 알아서 뭐 해. 어. 네가 알아서 뭐 해. 따라오지 마. 아주 죽여 버릴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지. 어. 이게 서로 이 카드에서 보면요. 서로 쌍방이 일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서로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어.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갔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았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기엔 한심했거든. 음. 할줄 아는 거 일도 없으면서, 일도 어,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어, 저기, 막이 사람도 같이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여러분이 더 말을 더 많이 퍼붓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상으로는, 음, 이 사람이 무능한 건 맞아, 어, 무능한 건 맞고,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 좀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주변 여자들하고 얘기 잘하는 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얘는 바람쳤다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그냥 어, 성격 자체가 유한 사람이라 그냥 잘 받아주고 꽁작을 잘 맞췄다 뿐이지 이 카드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바람둥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무능력하다라고는 나오지 어, 무능력하다라는 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잖아 야 인간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거지 어. 너도 나가서 일좀해라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솔직히 내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 싸우다 보면 은옷 입고 겨, 어, 바꿀, 어, 겨나가는 건 너였잖아, 이러, 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겨나갈 돈은 없어. 응.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어, 화난다고 바깥으로 나갔던 것 같아. 음. 아, 솔직히. <웃음> 가제는 개편이잖아. 내가 여러분들 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카드가 요렇게 나왔네.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쭉 하소연을 해가지고, 아니, 어떤 빌어먹을 새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겠나 했더니, 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조금 심하게 하지 않았나 싶네. 음. 이 사람도 지금 되게 외롭대요. 어, 외롭고 그렇지만 음, 외롭지만 어, 인제는 자기도 어, 자기 맘대로 해보겠어라고 약간 어, 그런다. 뻗대는 게 있네. 어, 이 사람이 좀 뻗대요. 어, 안 딸려온다. 정같지가 안다 근데 그 뻗대는 게 어, 이렇게 어, 과감하게 뻗대는 게 아니라 소심하게 뻗댄다. 그래야 되나? 어, 소심하게 뻗대요. 왜냐면 얘가 경제력이 없잖아. 조금 무능력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뻗대기보단, 그 때보단 조금, 음, 누그러들어서 소심하게 뻗댄다. 음, 뻗대고, 어, 왜, 너만, 어, 너만 그러란 법 있냐. 니네 자존심만 중요하냐. 어. 얘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 되게 궁해. 어 궁해. 전보다도 조금 더 궁해진 것 같아. 어, 자꾸 쪼그라드네, 얘가. 음, 어디, 어디에서도 그 일을 갔다가 그렇게 길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얘가 또 체면도 또 우라지게 따지거든. 체면을 따지다 보니까 시시한 일은 오래 못 견디는 거야. 음, 오래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 직업이 바뀐다? 어,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 려고 들고 시켜도 잘안 해. 어, 여러분이 화낼만 했네, 여기서 보니까. <웃음> <웃음> 어, 선생님, 뭐예요?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아니, 나도 카드를 읽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울했구나. 여기 오니까, 아, 이 사람도 말이 맞구나. 어, 여기, 여러분들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말도 마, 또 맞아. 또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또이 사람 말이 맞아. 그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아, 여러분이 화낼만 했다. 아, 욕먹을만 했다. 이거예요. 헤어질만 했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들 되게 짐스러웠다는 게인제서야 느껴지네. 아 쭈슝합니다, 쭈슝합니다. 어. 그럴 그럴 수 있지. 어, 그리고 이이 이,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이 그런가. 아 그래도 좀 참아주면 안 되냐? 음, 어. 이때껏 했던 것처럼 나좀 참아주고 데리고 가면 안 돼?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조금 참아줘, 어, 조금 참아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친구 만나실 거예요? 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여, 여러분들하고 어, 저기 헤어져 있는 동안에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어, 그 여자를 갖다가 숨기고 여러분한테 오는 느낌이 들어. 왜 여자를 갖다가 왜 숨기냐. 어. 어, 얘는요. 지금 진짜 얘는 돈이 궁해요. 직업이 진짜 일정치가 않고 떠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물질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저기, 막, 여러분이 부르면 제 까닥 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있으면서 사귀었던 여자는 정리하고 오지 않아. 어, 그대로 끌고 올 거야. 어 왜냐하면 걔하고 지금 아직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한데 이 카드 흐름상 보니까 걔는 그렇게 돈이 없어. 음 돈이 없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걔를 갖다가 어디다가 어, 짱 박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어, 달려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전화기 다... 어, 맞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해요. 전화기 다 뒤져보시고. 만약에, 어, 이 사람하고, 어, 누군가를 짱 박아놨더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뒤지지 말고 그냥 무기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구태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이, 어, 들면은 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 뒤져보세요. 어, 털면 나올 수 있어. 어, 들킨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얘 치밀하지가 못하거든. 어. 치밀하지가 못하니까, 들킬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 어, 그, 저기, 막, 잡아내는 것 같아. 음. 음.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얘는, 어, 어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어 전처럼 그렇게 같이 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어 왜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약간 짐스럽거든. 음, 뭐, 적당히는 해줘야 되는데, 딱 꼬라지 보니까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겨왔단 말이지. 그것도, 어, 왜냐면, 얘가 쪼그라들었다 그랬잖아요. 어, 전에는 이 정도까지 안 쪼그라들었는데, 얘가 되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왜냐면, 전보다도 더 못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으면 냉큼 와요. 어, 냉큼 오는데, 어, 그 여자를 갖다나 꽁 어디다 짱박아 놓고 온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딱 얘를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얘를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어 이사 어 얘를 갖다가 내가 어 저기 막편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쳤어요. 음, 여러분도 얘가 과거만큼만이라도 해주면 어떻게든 끌고 갈 텐데 꼬라지가 아 궁상궁상 궁상, 이런 궁상은 없네? 어,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다. 음, 그래서 조금 관계가 힘들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라도 넉넉하다면 어. 그냥 그냥 떨고 내고 갈 수는, 갈려면 갈 수는 있, 있어요. 왜냐면 얘는 돈으로, 돈만 흔들면은, 어, 뭐, 저기, 뭐, 짱 박아놓은 년도 버릴 수 있어. 어, 그, 얘가 되게 지금 급하거든. 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버려. 그러면, 아, 어, 네! 하고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돈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면은 안 버리, 못 버린다라는 거지. 어, 버릴 이유가 없잖아. 어. 되겠어요. 딱 어, 시원찮으면 개라도 잡아야 될 판인데, 음, 그런 거예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래요. 어, 이 사람은 어, 외롭냐라고 봤을 적에, 글쎄요, 어, 처음에, 처음에 헤, 헤어졌을 적에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외로울 틈이 없다. 왜 직후가 석자다. 또왜 그저게 짱박어든연하고도 놀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1번 카드 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너도 나처럼 외롭니 어, 제발 좀 외로워라 어, 외로워라 아 내가 올해는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올해가 이민년이거든 음,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꼴이거든요 음. 그리고 집착도 많이 남고 어,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하는 이별을 맞았다면 그러네요 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하는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고 뭐 이런 이런 해요 올해가 그게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야 음 어디 보아요 어. 혹시 여러분 애인 생겼어요 어, 아니면 썸뭐 비슷하게 음, 물어보는 거야 2번 음. 카드는 어디 보시다 조금 더 뽑아보자 어, 성급하게 인재 하나 나왔는데 뭘 알겠어 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살짝 어좀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 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경험들로 비춰볼 때 어, 엔딩이 다 어, 나의 데미지로 남았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음.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이 사람이 어, 지금 내가 보기에 흡적할다 할지라도 조금 신중해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 저기 뭐이 사람... 이 사람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응? 갑자기 데스가 나왔네? 이게, 너도 나처럼 외롭니? 라고 하니까 이게 상대방인가? 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상대방이라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거의 바로 누군가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누가 거의 바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음 바로 누군가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과거의 연애사나 이런 것들이 그닥 어 어. 그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조금 뜸들인 경향이 없지 않다. 뜸들이 다 끝났다라고 봐요. 음, 뜸들이 다 끝났다. 왜 뜸들이 다 끝났냐하면 상대방이 양다리였던 것 같아. 음, 상대방이 양다리였거나 아니면 이 새끼가 양다리였거나 둘중 하나가 양다리여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끝났다라고 카드에선 알려줘요. 아. 아왜들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지 음 아니 양다리 걸치는 거 피곤하지 않나 그 머리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건데 양다리가 안 걸린 케이스가 별로 없어 요 언젠가는 들통이나 이 양다리가 어 본인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 얘는 외로울 틈이 없었네. 음. 이 짓거리 하느라고 뭘 외로웠겠어. 음. 자기는, 자기는 자기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안 들킬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뭐. 음. 어, 맞아요. 음. 어.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반성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자기 반성이 일이 없지? 아깝이 완전 범죄가 될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쁘냐라는 거지 그게. 어. 그냥 어,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라고 생각한 게 그게 나쁘냐라는 거지. 야, 둘 중에 누가 좋을까라는 거는 갖다가 미리 사귀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놓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귀면서 그거 갖다가 양, 응, 어느 게 좋지? 그게, 그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응? 이런 걸 갖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꼴값 떠네, 그러지. 응. 그건 맞아요. 꼴값 떠사 이런 거 사자성 꼴값 떤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음, 얘는 욕심이 많은 애야. 어, 결코 그렇게는 못해. 어. 집착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음. 그래서 생각이 많고, 얘는 지금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음번엔 좀더 완벽하게 해서 들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해. 외로울 새가 없다니까. 음, 외로울 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는요. 여러분도 어, 여러분도 계속 여러 어, 여러분한테다가 주파수 맞춰놓고 여러분도 보고 있어. 왜? 얘는 지수 중에 들어왔던 여자를 다 자기 여자라 생각하고 버리질 않아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또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야. 어 그냥 딱 차단해놓고서 막 이러는 애가 아니라니까 차단을 지가 당하면 당하지 누구 차단 같은 거잘안해왜 차단해서 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랑 사귀었던 여잔다지 여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참 하... 이걸 갖다가 쿨하다 그래야 돼? 지금 어처구니가 없구만 와. 아... 어쩜 이렇게 기적의 논리를 갖다가 이, 이런 게 바로 기적의 논리예요이 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 그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갈등했서 나도 음. 나도 갈등했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냐 그리고 너 어. 보고 싶었어 알잖아 내 성격 넌내 내 여자야 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부르면 너는 와야 돼. 음, 너는 와야 되고 그게 그게 법이고 진리야. 음, 얘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너는 어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어 달려와서. 어내 무릎에 기대 앉아서 어. 복종을 해야 돼. 그게 안 된다면, 어. 그리고 그런 거에안 어, 된다, 어쩐다, 졌던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거 하지 마. 어.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하, 하자 그러면 너 그냥 따라 오면 돼. 어 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넌 내가 하자면 따라오면 돼. 어. 근데 내가 지금은, 어, 내가 지금은, 니가 요즘은 내가, 요지, 요즘, 요즘 니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어, 너한테 말하면 내가 입이 아파.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토를 달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어, 야, 남자는 다 그래. 어. 네가 나의 이런 것 갖다 견뎌주고 참아주면 널 말뚝으로 해줄게 무슨 개 같은 소리 미친. 음 그런 거예요. 어널 말뚝으로 해줄게. 어어 어. 네가 조항지처라 한마디로 이거지 미친놈치를 하고 잡았었는데. 와어 토달지 마. 어 내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응이뭐 음. 아니 씨. 뭐, 진짜. 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음. 속마음이고 얘는 내가 그랬잖아요. 또또 또 나오죠. 얘는 그거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그니까이그 얘가 이래서 어. 얘가 이래서 차단당한 데도 몇 군데 있어. 어. 이렇게 애가 뻔뻔해 가지고. 왜냐면 얘는 얘는 지, 지가 차단 안 해. 차단할 이유가 없지. 맞아요 얘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 다음번엔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번엔 내가 어설펐다 어 이번엔 내가 어설펐고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잡혀있다니까 그래서 너 외롭냐고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외롭냐고 엉뚱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외롭냐고 음. 그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이 사람이 그래요 그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외로운 건지 아닌지 어, 근데 조금 내 삶이 힘들기는 해 음, 힘들고 좀 요즘엔 잘안 풀리는 것 같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풀리고 이걸 갖다가 외롭다고 말해야 되나 음, 나는 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거를 못 갖는 게더 화가 나고 더더 어, 더 분해 어, 하고 싶은 걸못못할때난 이불킥을 해. 음. 그냥 내가 너한테 어어 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어, 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 사실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으니까. 음. 그것 때문에 너를 외롭고 슬프게 했을 수도 있어. 아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너, 너를 갖다 의심하거나 뭐 의처증 같은 게 있어갖고 내가 너한, 너, 너한테 너한테 어그 이제 또라이 사이코 같은 짓은 안 했잖아? 어 너가 친구들하고 놀러간다 그러면 다 보내줬잖아? 근데 뭐가 문제지? 그래 나는 바람 펼수 있어 너는 안돼 그렇지만 왜안 되냐고? 너는 내 거니까 음. 내가 네 거면 어, 내가 네 거면 너는 바람 펴도 돼 네가 내 주인이면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에서 갑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넌 바람을 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네 음. 얘는 그렇게 얘기해요 응.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 밥 먹고 이런 것까지는 자기가 허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허락은 하지만, 어, 다른 거, 그 이상은 안 돼. 음, 그 이상은 안 되고, 너는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의 크기 어, 어따 만하냐염만 나타나는 거지. 보이지도 않아. 어디, 어디 떨어져 있는지. 음. 그런 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소리를 갖다 한다니까, 이 새끼가. 음, 저밖에 몰라요, 얘는. 음, 외로움, 외로, 외롭냐? 너 나처럼 외롭니? 아니, 이 사람은 안 외로워. 어,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외롭고, 어, 여러분들이 계속 뻗대니까 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래, 알았다, 어, 일단은 내가 후퇴. 어, 일단은 얘가, 지가 후퇴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정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어, 내가 이번에는 음, 한발 물러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하고 얘기 한번 나눠봤어요? 생각 중에 얘기할까 말까? 어. 저기마. 주변에서 그냥 야 그냥 얘기라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얘기라도 한번 해봐 진지하게 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진지하게 얘기는 해봐 근데 여러분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 두고도 바람피기는 펴요 어. 바람피기는 필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자기가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1도 없어 어어떡 하면 안 들키고 필까 그리고 얘는 바람을 핀다고 해서 막 여자한테 막 진짜 뭐지 그뭐 있잖아 막어 지름신이 들려 갖고 막 선물 공세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딱그 여자한테 고정도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질러 어. 그 그러니까 얘는 미의 기준을 갖다가 A급, B급, C급 등급을 매긴단 거지. A급 한테는 어디까지, B급 한테는 어디까지, C급 한테는 어디까지. 어. 그,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선물하는 걸잘 봐봐요. 음. 급, 급수를 매겨서 선물을 준다니까. 어. 내, 얘는 인간적인 미가 1도 없어. 인간적인 데가 없고 인정머리라는 게 없어요. 어, 외로움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이 사람은 언제 외롭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뜻대로 안될때 어, 잠깐 그 잠수 타는 경향은 있어요. 살짝살짝 잠수는 타요. 어, 아니면 말을 안 하거나 어떤 생각에 잠기긴 하지만 그게 외로움은 아니라는 거야. 어, 그 생각은 그거예요. 어떡 하면 내가... 어 성공할 수 있을까? 어, 더 많은 여자를 갖다가 내 품에 끼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 절대로 외롭거나 이런 놈이 아니야 이 놈은. 음. 절대로 그런 놈이 아니야. 뭐 저기 뭐얘 지금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여러분 기뻐해요. 이이이이 이, 이, 이 새끼,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그랬잖아. 어, 이게 까불다가 당했어. 최근에 당했어요. 어,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어, 슬럼프 왔어. 완전히 자존심에 있는대로 스크라치 나고 처음에는 얘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연한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이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와와전연이 나를 와 우와 뚜껑 열려 이제서야 이 여자한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뒤통수 맞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슬슬 열이 받는 거예요 최근에 얘 당한 것 같은데 음 당해서 당했어, 당했어 이렇게 집값불고 지말만 말이고 항상 갑질 하다가 여자한테 당했네 어 그래서 지금 그 여자한테 무자 어 따질라고 어 따질라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 결국은 얘가 어 놓고 내려 어, 놓고 돌아서네 음. 이, 지금, 이 여자가, 어, 이 년, 대단한 애을 만나, 이 년이, 이, 이 인간한테, 어, 이 새끼한테, 패배감을 안겨준다. 어, 패배감을 안겨줘요. 음, 음, 아, 자존심 엄청 스크라스 났겠는데, 지가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애고, 지가 잘못하고 해서도, 그 반성이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놈인데, 완전히, 스티... 어, 자존심 구겨진 일이 생겼네요. 음. 어떻게, 여러분, 뭐, 이 사람하고, 뭐, 이 사람이 뭐, 오면은, 어, 다시 뭐, 받아줄 의향 있으세요? 음. 여러분, 이 사람하고도, 어, 저기, 막, 그래도 간간이, 뭐, 얼굴은 볼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문자라도 뭐, 하든지, 어떻게 지내오라고, 문자라도 하는 사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음. 카드상에는 그렇게 나와, 어. 문자 정도는 왕래한다고 어 문, 문자로서 왕래하고 전화로 이렇게 왕래가 왕래를 한다 라고 나와요. 어, 가끔 사석에서 노는 자리에서 가끔 마주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어,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다. 어, 이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들을, 어, 들은 을들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암튼 여러분 기뻐하세요. 얘 자존심에 옴팡 스크라치 났습니다. 스크라치 났고 이 새끼는 외로움 같은 거 없어요. 음... 예, 저기 말, 이 저기 말이 새끼가 외로움을 느끼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2번 카드 내용 즐거우셨나요? 도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도 나처럼 외롭니? 음. 너도 나처럼 외롭니 어디 보아요? 응. 아 요즘에는 음, 순정을 기대해 보기가 힘든 것 같아. 음, 순정을 기대해 보기 힘들다. 여러분 잠잘안 오지 않아요? 어, 그런 거 같아. 왜냐면 하 내가 영상을 올리면은, 이 미국 시간으로 3시에서 5시 사이, 오늘은 조금 늦게 올, 어, 늦게 올렸어요. 중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3시에서 5시 사이에 올리면 한국, 한국, 시간으로 새벽, 어, 4시, 5시예요 근데 그때, 어,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보는, 보고 계신 분 있더라고. 그래서, 아, 잠이 안 오는갑다. 어. 이해하죠. 잠이 안 오는 거. 음. 오만 가지 생각 다 나지. 음. 어, 그 새끼는 어떻게 지낼까. 어, 그 새끼가 내 생각을 할까. 어. 그리고 아, 좀그 어, 많은 새끼들 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새끼가 없나. <웃음> 남자라면 그 수많은 년 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년이 없나. 이런 거지. 어. 내가 외로우니까 그래도 너도 외로웠으면 하는 바램이 없진 않지. 어. 좀안 됐으면, 그러니까 걔꼭 걔가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 내 생각을 좀 그러니까 사람 그 그렇잖아 사람은 사랑 없이 살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태원의 솔게에 있잖아. 여러분 솔게 노래 알아요? 우리는 말은 하고 살 수가 없나. 그 노래 있어요. 나르는 솔개처럼 그 노래가 있거든 거기서 보면 어, 사랑은 사랑 없이 살수 없다 라고 나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 외롭고 고독하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암튼 이 사람한테 왜 외롭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글쎄 음, 이 사람은 글쎄 어, 야, 내가 외로울 틈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 사람은 외로울 틈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있냐? 왜 아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 네가 그러면, 하, 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런 말을 해주네.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을 놓지 못했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놓지 못했다. 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람은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아요. 아직 카드를 다안 뽑아서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래. 어. 바람에 대해서는 일각의견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아. 어. 꿀리지 않아. 죽지 않아. 어. 뭐 그런 거지. 음, 음 여러분이 그런 거 같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 하나를 갖다가 어 그래도 얘가 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미련이 있었는데 그 미련까지도 얘가 딱 박살 낸것 같은데, 음 박살 낸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 이, 얘한테 그냥. 어 이성적으로 그래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 새끼는 값어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갖다가 어, 선택한 것 같아요 얘를 갖다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얘를 기다려줬던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기다려줬는데 어. 이이 이, 이 새끼가 뒤통수 쳤지. 내가 그랬잖아. 바람 냄새가 난다고 어, 냄새가 나요. 바람둥이 냄새가 나. 카드를 갖다 몇개 뽑지도 않았는데 그 냄새가 났어. 음. 요즘에는 순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어. 남자 새끼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거야? 자, 사랑에 지치고 힘든 여성분들, 사랑에 지치고 힘든 남성분들. 어, 남성분들이 주로 갑의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의린 남자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잖아. 의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돈 버세요. 음. 돈벌돈 돈 버는 거 외에는 확실한 복수는 없다고 봐. 어. 이저기마이 가치 없는 인간들로 인해서 우리의 밤을 허비하지 맙시다 어, 우리의 밤을 허비하지 말아요 우리의 밤은 아까워 이런 새끼들 때문에 허비하면 안돼 음. 음. 요 카드 요거 냄새 나네 응? 아니 너도 외롭냐라는 건데 요, 요거 냄새 나네 무슨 냄새? 나도, 어, 어, 그거지, 어. 이제 여기서 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 기다려줬단 말이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널 기다릴게 나한테 돌아와 주겠니? 라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여러분이 이 새끼를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기다렸는데 뭐야, 이 새끼가? 뭐이 뭐야, 어, 여러, 분들의그 바램을 갖다가 완전히 산산히 집, 어, 산산히, 어, 집밟고 딴 년한테 갔다 이거지. 그니까 러 여러분이 어떻게 해? 복수심 알복수, 복수에 그냥 불타올랐다라는 거지. 복수에 불타올랐다. 응. 어. 그래, 이 새끼야, 니가, 어? 니가 그래? 어? 내가 너가 힘들 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니가 나, 나, 나를? 어? 니가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밟고 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보란 듯이, 어, 딴 놈을 새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딴 사람을 사귈라고 여러분들이, 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이 새끼한테 보여주려고. 음, 이 새끼한테, 어, 이 새끼 귀에 들어가라고. 어이 새끼 귀에 들어가고 허파 디비지라고,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 이 마음 갖고 복수할 수 있겠어요? 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복수할 수 있겠어? 이, 이거 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갖고 다른 사람 한 품에 안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여러분 힘들잖아 이런 마음 갖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이 이 저기 막이 인간 보이 어, 인간한테 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성격에 아닙니까? 음 여기서 뒤통수 맞았을 적에 음 주변에 여러분 저기 뭐 좋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음, 없지는 않았어요. 음, 었단 말이지. 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 어, 여자들은 그런 케이스 많아.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한테 몸을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 마음이 없으면 진짜 노는 애들 아니면 은 이게 쉽게... 어. 몸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그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음, 괴로운 것 같아요. 음, 그게 느껴져. 그 원하지도 않는 그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 사, 어 잠을 자면서 괴로운 것 같아요. 음, 잠을 잔 사람도 있고 안잔 사람도 있고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자면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 이 여러분들이 복수하려다 관두는 것 같은데. 음, 조조에 할 수가 없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새끼 너, 어이 새끼 너 외롭냐? 어디 봐. 외롭다기 보단 어 조금 음, 예민해져 있다. 어 여러분이 목 여러분의 소식이 어 여러분의 소식이 이 사람 귀에 들어갔나? 예민해져 있다. 짜증난다. 어 그런 것 같아. 어. 아, 여러분, 이 새끼가 여러분한테 마음 있었네. 음, 마음 있었어요. 어, 비록 헤어졌지만, 어, 헤어졌지만, 어, 아니면 대면 대면했지만, 아니면은 헤어지는 수술을 거의 남겨놨지만, 어, 그런 거예요. 어, 네, 내가 너, 네, 어, 네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네가 딴 놈하고 가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래? 어, 얘 완전히 뭐 뒤돌아서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음, 아주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데 뭐야 그러면 미친놈 갈등안 재고 뭐야 이거 <웃음> 얘 여러분들한테 쌍욕하지 않았어요? 어, 쌍욕까지는 아니어도 어, 저기 막 뭐라고 따졌을 것 같은데, 어, 네가 네가 그러고서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냐는 라 거지. 어. 딴 놈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어, 어떻게 네가 그딴 말을 하냐? 어, 아니면은 어, 그렇게 말해놓고, 얘가 어, 열 받아 가지고. 음, 실망, 여러분들한테, 난, 나, 나 너한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왜 남자들은 지가 한건 생각 안 하고, 어? 야, 판을 깬건 너야. 어, 판을 깬건 넌데. 야, 웃긴다. 얘, 얘, 그렇게 가놓고서 여러분 계속, 어, 계속 신경 쓰인다. 여러분, 푸사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 어. 그, 저기, 막, 계속, 어. 그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잠을, 잔 사람도 있고, 안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복수심에 불타오라서. 만약에, 어, 저 그러면은, 뭐, 뭐, 잤다고 이슬 짓고 하나? 그래, 나, 나, 나, 그 사람하고 잤어라고 얘기하나? 그런 사이 아니거든? 어, 뭐, 나, 나도, 뭐, 뭐, 니가 쓰레기, 어, 니가 쓰레기 짓거리 하니까 나도 쓰레기 짓거리 할것 같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 그런 거지. 그니까 얘가, 어,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어, 갈 때는 언제 고 잊어서 마음이 쓰여 그럼 가지 를 가지를 말던가 어,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어, 화를 냈다 어, 막 관심도 보였다 화를 냈다 어, 짜증 냈다 뭐그거 그냥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있는 거지 감정의 기복이 막 있다 얘가 지금 응. 어, 실망했다는 등 개소리를 갖다가 어, 개소리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어, 어쩔 어 때는 어쩔 때는 미친듯이 지랄했다 어쩔 때는 좀좀 어, 좀 조용하게 지랄했다 어쩔 때는 뭐 어, 이게 지랄의 강도가 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 그런 것 같네 음 지랄의 강도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음. 그래서 뭘 어쩌라고? 여러분들 뭐 어쩌고 싶으세요? 치득 치득 모른대잖아. 지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잖아. 모르긴 뭘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음. 얘가 이제서 현실을 갖다 직시하나 보네. 음. 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파랑새야 나는... 나는... 내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음. 솔직히 네가 딴사람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난 믿고 싶지 않았어. 어, 믿고 싶지 않았고, 그러고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네가 딴 사람 생기는 게 맞다라고 자꾸 내 귀에 들어와. 음. 그래서 나는 네가 진짜로 딴 사람이 생긴 게 맞았으면 나 진짜 냉정하게 어, 돌아서려고 했어. 근데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너한테 돌아선 거 맞고 우리가 헤어진 거 맞고 내가 어 내가 너 뒤통수를 세게 쳤는데 어, 뭐 네가 어, 나랑 헤어지고 나서 누굴 사귀든 그건 네 마음인데 왜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나는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너를 너무 믿었었나? 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내가 너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어.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았어. 어. 너를 기다려줄 줄 알았고 어. 어, 이마음음 항상 너는 음, 내게 자랑스러운 친구였는데 어, 나는 항상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넌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너한테 좀 실망이야. 음, 내가 너한테 좀 실망한 감을 느꼈고 음. 나는 그래도 어,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음,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음,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럴 줄 몰랐나 봐요. 음, 그럴 줄 몰랐던 것 같아. 음. 그, 이 사람은요, 외롭냐? 어, 이 사람 외로워요. 외로, 어, 근데, 외롭다기 보다는, 이 외로움이 아니라 약간 슬픔이라 그래야 되나? 배신감이라 그래야 되나? 어, 안 그럴 줄 알았던, 너는, 너, 너만은 아닐 줄 알았던 사람이, 어, 어, 그랬던 것에 대한 어떠한, 어, 그런 배신감 같은 게더큰것 같아? 어, 외로움보다는 배신감? 음. 아. 얘가 여러분들한테 냉정해지려고 진짜 애를 쓴다. 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노력, 여러분들한테 정을 띠려고 노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한테 실망했다라고 나와. 아 그러면 네가 먼저. 어. 네가 먼저. 어. 아얘 얘 뭐, 뭐, 뭐지? 얘, 얘 뭐지? 이게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데미지 받았는데요? 맞아요. 막,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 어. 하늘에 갔다가, 물 속에 갔다가, 그냥 아주 난리, 난리, 난리, 난리부루스인데? 난리 음. 되게 우울해요. 되게 우울하고, 되게 슬...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슬는데 지금 슬픔이 몰려와. 슬픔이 몰려오고, 슬픔과 실망감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음, 4종 세트로, 어, 4종 세트, 사종 어, 세트로 몰려와가지고, 얘 정신 못 차리는데? 어, 얘 정신 못 차리네요. 정신 못 차리고, 안 되겠다. 잠시 이제, 이 어디, 머리 식히러 어디, 그 가려는 것 같네. 어. 지금 이 사람이 머리시키려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시키려고 왜냐면 하 얘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건 맞지만 어 상처 주고 나서 뭐 어디 뭐 놀러 다녔다거나 그 여자하고 히히덕거렸다거나 그런 건안 나와요. 근데 삼각 관계로 상처를 준건 맞아. 어, 맞지만 그 사람하고는 그냥 허지부지 어, 그냥 안된것 같아요. 어, 그렇고 이 여러분들하고는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어, 자기 자기가 아픔을 준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다려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어, 그 말을 듣고서 얘가 완전히 어, 완전히 뭐 난리가 났는데 감정적으로. 그럼 얘 돌아오겠냐고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은데? 음. 돌아올까? 돌아올까? 당, 이, 이, 여, 이, 이,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귀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재회는 미지수예요. 얘는 지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자기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해서 잠깐 어디 갈 생각인 것 같은데, 뭐, 혼자 뭐, 여행은 뭐, 뭐, 형편에 따라서 1박2일도갈수 있고 어디 가 갖고 좀더 조용히 좀 생각 좀 해볼 생각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음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재회는 힘들 것 같아요 어이 음. 사람하고 어, 재회는 힘들 것 같고. 음, 이 사람 어디가서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음. 대화 정도는 나중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화 음. 그렇지만 어 대화의 결과는 좋지가 않다. 어 대화의 결과는 좋지가 않다. 대화는 가능한데 어 결과는 어 나, 좋지가 않고 어 만약에 혹시 대화할 때어저 나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서야 돼. 어이실직고 하면 안 돼. 이실직고 하면 안 돼. 어, 그건 소문이 와전된 것이고, 누가 모텔 들어간 거 봤다 그러더라. 아,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어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아르바이, 트 아니면은, 그, 저기, 막, 그, 대본 써놓으세요. 어, 그 누가 들어도 글을 쌓한거 믿게끔.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원한다면, 음, 이 사람 충격 많이 받았다. 음.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너도 나처럼 외롭니? 음. 선생님 왜욕안 해주세요 욕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졸려요. 욕할 기운이 없어요. 욕도 기운이 팔팔해야 하는 거지. 어, 아, 졸린데 무슨 욕이에요. 어, 욕할 기운 없어요. 오케이. 이거 후딱 보고 자고 싶어요. 어, 시작은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될거 아니야. 어, 오케이. 너도 나처럼 외롭니. 어, 졸렸지만, 어, 쓰레기 나오면 욕은 할게요. <웃음> 어디 아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이 친구하고 가고 싶었었나봐요. 이렇게 속 새기는 인간인데. 어. 속 엄청나게 새기고 여러분들 등에다가 비수 꼽은 놈이잖아.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어. 여러분 그등 뒤에다가 비수 갖다가 5만 2천 개를 꼽은 놈인데도 가고 같이 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 음. 예, 왜이 사람을 갖다가 참아줄 요령이었어요? 이 저기 막왜 아니 너도 나처럼 외롭니? 를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외롭고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외로워 죽을라 그러는데, 음 여러분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 카드가 어. 아니면 그 여러분의 그 사람이 만약에 여성적인 성향이라면 그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도 맞지. 그 때문에 이 카드 자체로 봐서는 여자 쪽이 더 외로워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어. 여자 쪽이 너무 외로우니까, 아, 진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나 다녀올까? 아, 답답, 아, 너무 답답해서, 어, 너무 답답해서 놀러나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어, 맞아요 어, 너무 답답하고 어, 이 상황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어, 너무 힘들다 숨막히다 좀 어, 기분을 전환을 하고 싶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상대방이 어, 아니면 상대방이 근데 여기 카드 흐름상 여러분일 것 같다 라래 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마음이 든다 어 그냥 답답하니까 어,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 어, 너무 외롭다. 어,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 어, 여러분들 막 어, 기분 꿀꿀해가지고 어, 그분이 오셨지. 어, 그분이 뭐 어, 지름신. 지름신이 오셔서 돈을 갖다가 너무 막 썼다. 지출이 심하다. 음, 쓸데없는 거 사놓고 풀어보지 않은 것도 있다. 어. 맞아요. 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야너 미쳤냐. 어? 저거 다 어떡하려고. 어? 왜 있는 거또 사. 욕먹은 사람도 있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엄마 내돈 갖고 내가 사겠다는 애들 좀 그만 좀말래 어,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더 답답하잖아. 뭐이른다거나 아니면 딸내미가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살래? 엄마 미쳤어? 어, 이러는 거지. 아니, 조그만 게 어디서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그냥 내돈 갖고 내가 사겠다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 딱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아, 내가 너무 했구나. 그래갖고 지금 당분간 지르는 거 스탑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지금. 음 그거를 안 하면 어. 어그 저기 막 돈을 쓸어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 미치겠다 이거는 거지. 어, 여러분 갱년기 온거 아니에요? 이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인데 감정 조절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이거 둘중 하나야.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 어. 30대가, 30대가 이런다, 그러면은, 어, 30대에도 약간, 그 뭐지? 아, 기문간살이 조금 있는 거지. 사주 자체에 기문간살이 심하거나, 어, 물에 퐁당 빠진 사주일 수도 있겠지. 어, 그런 거같애 음. 맞아, 음. 너무 과소비에 빠져 살지 말아요, 음. 이 친구는 어 저기 막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갖고 그 딱히 막 외롭고 그런 거는 안 보인다. 음 외롭고 아마 여러분들만 외로운 것같아어 맞아요. 어 여러분들만 외롭다. 그리고 얘, 얘도 조금 스트레스는 받았 스트레스는 받았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얘도 되는 일이 없었다. 이 남자 쪽도.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가 어 저기 뭐 해체는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상대방 남자는 어 어디 멋있는 여자 없나 어 자기 를 열심히 하고 돈잘 벌고 어 좀, 이 남자가 원하는 건 커리우먼 같아. 어, 커리우먼이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한다고 되면, 뭐, 누구나도 다 저기 되게, 어. 어. 그리고, 이 남자는, 그런 것 같아. 아, 저기, 외롭다기보단, 귀찮다? 어, 짜증난다? 어, 듣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 걸릴 때 보면 여자들이 성격들이 하나같이 어, 괄괄해가지고 이 남자가 조금 감당하기 힘든 여자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저기 막어 노노노노 왜난 하나같이 걸려도 어, 다 저렇게 괄괄하지? 약간 성향의 차이는 있어도 이 남자가 감당하기엔 힘든 여자들만 걸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어, 다 귀찮아. 어, 좀 나긋나긋하고 좀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자기 말을 좀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하고는, 어, 별로, 어, 다시 뭐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다다 다 듣기도 싫고 귀찮고 어, 그냥 혼자 혼자서 그냥 일이나 하고 어, 자기 일이나 하고 있고 싶대요. 어, 어, 외로운 건 맞아. 외롭고, 자기가 이렇게 외로운 게 견디기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그, 그, 그, 그, 여자를 곁에 두는 거는 더 피곤하다라는 거지. 더, 차라리 지금 외로운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 외로워서 힘들어 죽겠지만, 어. 그래도 이게 자기한테는 참 편안하다. 어,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그 타입의 편안함이지만 그래도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 네, 여러분 뭐 저기 막이 친구한테 막 괄괄하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 아닌데 어디 봐서 제가 그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음. 근데 이 사람이 느끼긴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어. 이 사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초장에도 남자여도 여성스러울 거라고 어. 카드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다혈지고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고 이 사람은 모든 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어, 어쩌면 뭐 다정다감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꼼꼼한 꼼꼼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 내성적이고 어, 나대는 나대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를 볼때 자기보다 반대되는 성향에 끌리는데 자기보다 반대되는 성향은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니까 지금 외롭고 자시고 나발이고 그거 다 떠나서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 혼자 이 시간을 갖다 있고 싶고 어, 여자들은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웃음> 어, 여자는 좀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 친구는. 음. 맞아. 음. 여자는 어참 알기가 힘든 동물이고 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알 수도 없고 어 자기는 어어 어디서 화가 나고 뭘 그게 무슨 여자들의 그 심리를 갖다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 여자를 어 사귀는 게이 사람도 쉽지만은 않다. 어, 쉽지만은 않고 이 사람이 약간 꼰대 기질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재미가, 어, 재미는 가재미 없다. 어, 그냥 여자들이 조잘조잘 말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음,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막 재미있고 유머로스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 그리고 여자 마음을 좀 모른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하면은 얘는 어, 다른 사람한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 다른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비단 내 여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이 이 사람 그 자체도 싫다는 거지. 어그그 그, 그 자체. 어, 얘가 화나는 걸 갖다가 내가 꼭 알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 자기 말을 갖다가 좀 잘, 그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앉아 그러면 앉고, 조금, 어, 좀 순정적이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자, 뭐, 여러분, 이 사람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 나름 음, 지금 나름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애를 쓰고 자기 성격을 조금 죽이고 어, 어 자기 성격을 조금 죽이고 어울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뭐지? 야 팔자련이 해 그냥 어, 팔자련이 해안돼 음, 왜냐하면 또 여자가 또 어, 여자가 너무 어, 드세 드센 여자가 걸려 가지고 또안 돼요 어, 이 사람은 팔짱인거 같아 드센 여자 걸리는 게 그냥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어. 에, 아무리 골라도 여자가 드센 여자만 골린다면 네배피는 드센 여자인 거 같다 어. <웃음> 네 4번 카드 어, 이 사람은요 외롭지는 않아요 어, 외롭다기 보단 아, 그냥 조용히 쉬고 싶다 어, 드센 여자 만나, 자꾸 드셋 여자만 만나게 되니까 그냥 당분간 이렇게 조용히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외로운 거는 그닥 없어 어, 외로운 건 없고 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음.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만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 물론 이 사람도 대화에는 서툴어야 말하는 거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어주니까 이 새끼가 지금 응 저기 만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게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계속하게 되고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그니까 그래 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어 여러분이 아무리 백 마디 천 마디를 해도 그중에 한마디한 마디라도 이 사람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다니까. 그 정도로 타인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또이 사람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어, 여자한테 어, 자상하고 남한테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네요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